안녕하십니까 9월 2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취하선물 김어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주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fmc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3연속 자이언트스텝이라는 초유의 결정으로 지수는 연중 최저치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대형주인 애플은 1% 이상 하락하였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각각 3% 4% 이상 하락했네요. 10년물 국제금위도 3.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지수에는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경기침체 우려와 강달러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주시장은 다수의 fmc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fmc위원들 모두 매파적인 입장을 지금 확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과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에 더욱 불을 지펴볼 줄 가능성이 높겠네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나도 빠른 것 같아 연준의 속도 조절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02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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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천 포인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만 8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포지션 동향으로볼때 하락 우위가 예상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